자 오늘은 어, 이 지금 항상 어, 참 이슈가 되고 있는 우란 페렴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어, 스피겔이라는 독일의 유력, 유명한 력유 유력한 시사 주간지의 한 표지 모델입니다. 표지입니다. 아 어, 어, 여기에 보면 빨간 그 외투와 그 다음에 마스크 어, 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빨간 것은 수피겔에서는 어, 이 중국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우비와 방독면을 착용하는 사람을 이볼수 있습니다. 그 밑에 굵은 글씨로 Made in China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 코로나 바이러스 Made in Chin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월 어, 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 거센 반발에 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권에서는 어,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의 에, 에 대해서 아주 그뭐 어, 거의 심각하게 기피하는 그런 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인 아니라 아시아인 자체가 그렇게 어, 이그 서구권에서 어, 꺼려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그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해시태그라는 운동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변별한 어 차별과 혐오를 멈춰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이렇게 어 무변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뭐 인종차별이 뭐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단지 중국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모욕감을 뭐 주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어, 휘두르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유색 인종을 어, 개량한 유럽의 혐오 정서는 어, 감염증이 이런 저 뭐야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그 80년대 1980년대 초에는 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유행 시기에는 아이티인들이 그다음 2009년에 신종플루에는 멕시코인들이 2 0 1 4년에는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로 발병 때는 아프로켓 그의 배제를 타깃이 되는데 이것이 어 이런 형, 형국으로 돌아가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에 갔을 때도 어 기침 한번 하면 그 미국인들이 어 막그 어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막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그렇게 막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도 일삼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 서구인들이 예 물론 바이러스도 있지만 아이 특히 중국인들을 더못미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한 폐렴의 첫 경관 중국계 의사가 아 환자가 볼 보다가 이제 감염돼 결국 사망했는데 이 사람이 그 우한 중심 병원에서 그 일하던 이 사람인데 작년 12월에 그 어, 2003년 중화권 휩쓸었던 그, 그 사스가 한참 유행일 그런 것을 보고 이그 아,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 일곱 명을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병원의 문건을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것을 감염 확산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그 동료 의사 일곱 명과 같이 함께 그 SNS에서다가 이제 이런 위, 위험한 상황을 알리게 되거었죠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그 며칠 후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위 정보를 퍼뜨려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면서 관련 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체포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시와 동료사들은 그 공안국에 소환돼 잘못을 인정한 자수서까지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중국이 은폐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되면서 더욱더 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자들, 이 니씨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결국은 어, 세상을 떠나는 첫 의사 의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폐하는 중국 당국의 전 세계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중국 또는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한 폐렴의 근원지라고 하는 이 우한 그 해산물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 좌측에 있는 건 우한 해산물 시장 야생 동물의 메뉴판입니다. 뭐 온갖 모든 종류의 어 야생 동물을 메뉴판에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중국은 뭐 못 먹을 게 없, 없는 나라로 모든 걸다해 먹는다는 그런 나라인데 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니까 참 어, 뭐 끔찍한 상황들이고 우측에 보면 이제 야크라는 그런 고기를 파는 우리 솔직히 야크는 잘 먹지 않잖아요 근데 야크를 팔아서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니, 모닝 스포츠에서. 시네인 등에서 영문 중국 뉴스 사이트에 이 우한 해산물 시장에 이 100가지에 달하는 야생 동물을 거래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터뭐 온갖 <웃음> 새끼들 거뭐 그러니까 여우하고 도룡룡 뭐 뱀, 지, 공작새, 고슴도치, 낙타 등뭐 112개 어 야생 동물의 막나라는 하고 그다음에 도축해서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 우한 폐렴에 처음 진단 받은 환자는 이 시장에서 어, 일하는 이었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죠. 자, 아침에 우리가 좀 거북하긴 하지만 우한 폐렴의 1차 숙주로 어, 박쥐가 지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쥐들을 어뭐 탕으로 그다음에 뭐 튀김으로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어, 박쥐를 어 중국 사람들은 먹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는 이유는 아그 어, 행운이라는 상징 때문에 박쥐를 먹는다고 합니다. <웃음> 박쥐를 이제 중국 이 한자로 보면 편복이라고 하는데 박쥐 편에 박쥐 복이 여기에 있는 박쥐 복의 복은 복복자라고 글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중국인들은 박쥐가 복을 의미한다고 라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박쥐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라 보고요 근데 미나나 공예품에 박쥐 무늬를 흔히 볼수 있는데 어, 중국 별전에도 박쥐 그림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그 다섯 그림의 어, 청자에도 이렇게 박쥐의 모양이 그림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다섯 마리의 박쥐는 오복을 뜻하는데 그 오복은 수 오래 사는 것, 부 부유해지는 것, 강녕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쌓는 것, 고정명 죽음을 깨끗이 맞자는 것을 해서 이 오복을 다섯 마리의 박지를 오복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어뭐 정말 옛날에 뭐 사슴피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뭐 건강에 좋다는 것들 또 뭐 몸에 좋다는 것들, 뭐다 좋다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심한 그런 것들에 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은 이런 것이 아닌데 그 진정한 복이 어,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란 표현에 또 우리가 한번 잠깐 증상을 보면 음, 뭐이 우한, 우한 폐렴에 어,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더 높게 발병한답니다. 그래서 어, 이그 우한에서 그 99명의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어, 분석한 그 어, 보고서를 세계적인 의학 저널 난세에 30일에 게재했는데 그게 어,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여성은 선천적으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X 염색체와 성호르몬이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상의 빈도는 발열이 발열, 기침, 호흡 곤란, 근육통, 정신 혼란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연구팀은 그 우한 폐렴 확진 환자 99명 증상의 사례를 분석하면 발열이 82명 그다음에 기침이 81명, 호흡곤란이 31명, 근육통이 11명, 정신혼란 순으로 9명으로 어정상이 빈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밖에 이제 두통이라든지 인후통, 콧물, 가슴통증, 구토감을 겪는 환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확진 환자들의 자세한 상태를 알아보면 흉부 엑스레이와 CT 촬영도 진행하는데. 어 75%의 74명의 환자가 양측석폐렴, 그 양쪽 폐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증상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한쪽 폐에서만 폐렴증상이 나타나는 14%의 환자는 폐 곳곳에 반점이 보이거나 폐가 투명해 불투명해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현상을 보이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합병증으로 뭐 장기 손상을 동반해서 이 치사율을 높이는 그런 상황을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기침이나 이제 발열 이러면 우리 보통 이이 우한 폐렴이 확산이 빨리 확산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감기라는 그런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단순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어 증상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구시보의 어, 이날 사평을 통해서 우한 같은 성도급 도시가 폐쇄된 것은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이 우한 폐렴이 확산의 현황이 어, 심각하고 어, 항구시보는 우한 폐 우한 폐 우한 봉쇄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최근 며칠 새 우한폐렴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정도 수위의 조치는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우한폐렴 확산들이 확산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 환자 그 대부분은 우한과 관련이 깊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중국인들이 원체 인구가, 인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인원 인구 인구들이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 나갈지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기에 보면 우한 폐렴의 확산 속도로 보면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이렇게 주변에 몽 차이나 주변에 그다음에 이런 형국의 어이 확산 그래프로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어제 이십 어제 날짜로 어그 이 우한 폐렴 관련 사이트에서 이렇게 도, 보면 지금 토탈 인원이 거의 뭐한 34,9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보면 여기 이제 멜라는 드차이나리에서3만4 0 0 0명 그다음에 그 어느 더 주변 이제 국가로 보면 싱가포르 33명, 그다음에 뭐 태일랜드가 32명. 가장 이제 그 많은 주변에 홍콩, 그다음에 재팬. 의외로 재팬이 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이 저희가 대한민국이 한 다섯 번째 정도 어, 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두 시간 후에 어그 오전에 찍었더니 이렇게 100명이 또 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만큼 이렇게 어,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대응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이제 중국발 여행객대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고 해서 어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의 일곱 개 주요 공항을 뭐라 탑승객 감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은 최근 14일 내에 중국 후베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크루즈를 띄워서 아예 바다에다가 그 격리를 시키놨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협진 환자들이, 환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호주 정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출발한 외국 여행대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4단계로 더 올려서 시민들의 중국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역시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의 싱가포르 입국 또는 경류를 금지하고 있고요.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에서 오는 모든 방문객의 입경을 금지해달라고 요구, 요구를 요구 받아들이지 않아서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그 공공의료인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중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음, 그볼수 있죠. 뭐 최근에 미국 갔을 때도 보면 그비 기내에도 거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중국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죠. 경유지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행 그 항공 노선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한 나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 민간 항공 당국은 그 한시부터 어,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 노선의 모든 항공편 운항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동시에 최근 2주사에 중국 방문 외국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그 일일 내각 회의를 해서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중국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하는 대책을 내놨고요. 파키스탄도 중국과 자국 사이로 오가는 모든 직항편 항공 노선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도 1일부터는 모스크바를 제외한 지역 공항들에서 중국행 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며 중국과의 단체 무비자 관광과 중국인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어, 예,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우, 어, 우한 폐렴 어, 이 확산이 이 왜냐하면 중국 인구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각 나라별로 중국인에 대해서 중국 노선에 대해서 막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어, 중국 압박에도 버티는 이탈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직항 노선 운항 중단을 고수한다는 내용인데. 이탈리아가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자금을 엄청 많이 들여오고 그 중국과 그런 유대관계, 경제적인 그런 관계들이 엄청 치열한데 그 지난 3월에 작년 그신지핑 중국 국가 주석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선진 7개국 G7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의 글로벌 확장 정책인 일대일로에 동참하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착한 관계인 거죠. 왜냐하면 이 지세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어 미국과 연관어 있던 나라들이 일대일로는 대부분 탈퇴하는데 오히려 그 이탈리아는 그 일대일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 이탈리아 그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은 중대한데 이렇게 어그 이탈 이탈리아의 그 중국 항 직항 노선은 모든 걸어 중단하는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만큼 이어 이탈리아는 자국민을 위해서 또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경제적인 위험도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데 그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지 한번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을 보면 어 진천 아산이 뭐그 우한 교민들을 어그 송안에서 전 세계로 띄워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뭐 처음에는 천안 뭐 이쪽으로 했는데 진천 아산 쪽으로 오니까 그쪽 주민들이 이 이렇게 어막 이제 그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랬더니 이제 문 대통령이 약속한다면서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공공 기관 집단 휴가에 어 주민들이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 주변에 그 정부 출연 공공기관들은 다 휴가를 내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면 뒤에 빨간 그색깔이 있는 게그 격리 시설 인거고요그 주변에 이제 한국교육개발원 직원 500명, 한국교육 교육 가정 평가원 직원 390명. 이 모두가 다그 공공기관들이 휴가를 내는 집단 휴가를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어그 불안해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은 오히려 집단 휴가를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황준 명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아, 아 이건 다음이죠. 자, 확진자와 한 시간 반 불고기 먹는데그 어,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일상 접촉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본의 6번 확진환자를 밀접 어,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다면 늦어도 이십육일에는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어, 했는데 그는 일상 접촉자로 분류돼 삼십일 격리 전까지 일상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세스가 자리 잡혔겠지만 어, 최근까지 이렇게 어, 이,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그런 사항, 사례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y o 명지의료재단 명지 이사장은 u n 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을 u n g young, young, young, y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인플루엔자에 걸린 는 사람이 어 1.4, 1.5명을 감염시킨다고 보는데 우한폐렴은 2.2명을 감염시킨다는 연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를 어잘 분류되는데 일상접촉자는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전화 문자로 증세가 있는지를 보공당국에서 하루 1회 이상 보고하는 반면 밀접 접촉자는 집에 격리되고 외출 시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라 되어 있는 거죠. 메르사테 때는 2m 이내의 접근을 기준으로 분리했지만 최근엔 역학조사관의 재당에 맡기면서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는 지적이 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우한 교민들을 데리고 왔을 때문 대통령은 우한 교민 중 확진자 의심환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한 교민 367명이 김포공항에서 금역했을 때한 명이 고열로 전색이 못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한기 우한의 귀국 교민 의심 환자 총 18명이라는 어,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 문태섭의 말로는 우한 교민 중 확진자 의심 환자 한 명도 없다는데 어, 귀국 그 교민 의심 환자가 총 18명이라 된다고 라 어,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 눈치보다 뒤늦게 입국 차단하는 그런 어, 논란을 거세게 어, 하고 있죠. 그만큼 어, 아까 보시면 이탈리아는 그 경제적인 어, 그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 중국 노선을 전면 어, 차단하는 방면 우리나라는 어, 엄청 늦게 어, 되어 있죠. 또 하나는 그 어이그 십일월 작년 십일월 달에 한중 출입국 급력 관리 협력 위한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 이러면서 엄청 그 중국과 이제 이런 교 교류를 어 이런 질병 관련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어, 했다는데 그이 양해각서 체결은 에볼라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신종 감염병 출현 등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출입국 검역 관리 협력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추,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질보는 어, 작년에 그렇게 발표 했죠. 그래서 그 검역 업무 통계 편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입국자의 약 20%가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면서 하며 중국은 에어 인체 감염 등 어, 상시 발상에 따라 한중 간 해외 감염병 검역 관리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어, 엄청나게 어 이런 mou 각, 이 체결에 대해서 어 했었죠 근데 우측에 보면 한중 질본 한라인 그어 우한 폐렴이 사태에서 딱한번 한번 가동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이렇게 어그 양해각서까지 다 mou 체결하고 났는데 정말 심각한 우한 폐렴이 있을 때 이런 그 한라인들이 딱 한번 가동되었다는 거죠. 이우한폐렴이 12월에 거의 이제 발, 발병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으면 벌써 만약에 이런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면 우리나라 어, 질본, 질본에서는 어, 질병본부에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고 어, 이런 양해각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중국질병관리본부와 신속한 정보 공존을 위한 구축한 기관장간 한라인을 어, 우한 폐렴 사태에서 단한번 그것도 전염 상황이 거의 한달 가까이 지난 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어,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어, 논란이 커지고 있고 어, 빠른 전파력을 보이며 국내 전염이 진행되는 데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한라인에 적극 가동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중국에 대해서는 막 어, 저희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뭐 체계를 하고 이러면 막 엄청 적아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한테 받는 뭐 정보나 이득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 국내에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할 때 26일 저녁에 그것도 잠깐 전화 통화로 어 잠깐 했다는 거죠. 것들이 이렇게 질병 관리 본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이 서울의 한 시장이 그 확진자 33명 중 서울만 10명인데도 방역막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어 이렇게 자아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확진자가 2 3명이 늘어난 가운데 방음순 시장이 어 방역막이잘 구축돼 있다고 자아자찬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우한 탈출을 어, 탈출한 명이 그게 보통 인구가 우한시가 한 천만 명 정도가 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500만 명반 이상이 그, 그 우한을 탈출해서 어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이 바이두 지도 앱이라는 중국인의 절반에 육박한 육억 사천사백사백만 400, 명이 사용 중인 이 지도의 분석을 보면, 어 일월 십이월 삼십일에서 일월 이십일까지 탈출한 그 성격 중 육만 오천 육만 어, 오천 팔백 삼십삼 명이 오십삼 명이 베이징으로 향한 것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베이징의 베이징 그 다음에 상하이, 광저우, 청두, 하이커우 그 다음에 쿤밍 샤먼 선전 사야 난닝 등이 상위 1 2의 기록을 이렇게 중 대도시로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 어, 해외로 빠져나간 게그 우한의 탑승객은 대국이 2만, 5, 2만 500명,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싱가르는 1600명, 그 다음에 도쿄가 9000명, 한국이 6400명 순으로 조사되어 있다는 거죠. 어, 그만큼 이 그 중국 대부분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거기서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의 어, 상황이 되고 어, 모든 뭐 싱가포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빨리빨리 대응해서 그것들을 어, 입국을 차단했는데 대한민국은 어, 그 차단하는 시기가 아주 늦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대도시로 많이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어쨌든 중국과 한국은 가까웠고 밀접한 국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음에 어또 아까 그 확진자들이 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순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인원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또이어 우리나라 관광청에서는 또 와서 확진자가 있으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으로 의료법으로 뭐 전액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한폐렴 그 확진자라고 하면 뭐 거의 사람들이 어뭐 격리하고 그 폭력을 시두르고 막뭐 그렇게 엄청난 뒤에 나중에 동영상 을 보시겠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은 또 오류 수술이 잘돼 있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개방이 되어 있다. 자 문득 태원은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고 지원 아끼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중국 몽을 또 어, 내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국가로 살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서로 힘을 모아 자, 지금의 비상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다. 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대한민국 중국에 대한 이 중국몽은 정말 어,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그 중국에 대한 그뭐 사랑이 넘어서 거의 뭐 모든 것을 다 쏟아주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정말 국가의 어, 한 국가의 원수가 이 정도로 어, 중국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그 상하민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어뭐 한국 입국 금지 학대 제동거는 중국 뭐 이런 기사로 나와 있는데 어 한국 조치 많이 많이 평가 안겠다 어 본인이 솔직히 이뭐 평가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할 상황이 아닌데 중국 대사가 어이 기자회견하면서 을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중국 동방항공에서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한국인 승무원을 집중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 제보를 받은 그 언론사에서 그 단독 보도를 한 상황인데 동방항공 소속 한국인 승무원들이 어그 고충을 얘기하는데 어 이그 자국이나 아니면 한국 외의 외국인 승무원들이 어 보통은 자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 아 바이러스 확산 지역으로 많이 가는데 이거 바이러스 확산 되면서 그때부터 뭐 휴가를 내든지 연차를 내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헤면서 한국인들이 중 승무원들이 집중 어,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그 어, 비행 노선은 어, 그 자국 미 자국 승무원들이 대부분 가는데 어, 그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한국 승무원들을 투입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는 어, 외국 국적 승무원을 잘 투입하지 않는데 이렇게 투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최근에는 유급 휴가로 줬다라는 어,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고 어, 정부가 300만 개를 어, 중국에도 보내고 또그 다음에 51억을 500만, 500만 부를 또 중국에게 지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 하면서 이런 이 쏟아지고도 있죠. 그다음에 어, 67개 도시 사학명 이동을 제한하는데 항공편은 그냥 열어둔. 그러니까 어, 중국은 76개 도시에 사학명 이동을 제한을 하는데 어, 항공편을 그냥 열어둔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 중국도 차단하는 상황에서 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항공편을 그것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우한폐렴으로 중국과 국경을 폐쇄했는데 통일부는 대북강강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500만 부를 지원을 하는 그런 이 정부입니다. 그야 뭐이 정부는 그뭐 거의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이 정도의 어, 사랑을 대한민국에 쏟으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RFA는 그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중국, 북한은 국경을 폐쇄했다 어, 중국이 북한에다가 국경을 폐쇄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 또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어, 통일부는 상황을 예시, 예시하면서 예주시하면서 북한강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에서 뭐 새로운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면서 어, 북한은 2003년과 2004년 사스 때문에 그 금강, 어, 금강산 강 관광 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고 이처럼 통일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모양새다라고 이 기사들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계는 지금 우한폐렴에 공포로 선언스러운데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북한 관광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북한에 감염된 진단 키트, 마스크 등 의료장비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 물론 뭐 북한이 그런 그 북한의 취약한 보건 의료 체계는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뭐 여러 가지 열감지 카메라든지 감염병 진단 키트라든지 손 소독제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을 어 의료 현장에 물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필요하겠죠. 근데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현상에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어 동나 동나서 거의 뭐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손 소독제는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구할 수 있기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이렇게또 북한의 포주 의식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헬스 대사가 어뭐그 북한 관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여당은 주권 침해 논란을라고 막그 얘기했고 청와대도 그거에 대해서 막그 주권 침해 뭐 이런 것으로 그 얘기했죠. 특히 이그 이 송, 송영기 국회의원은 뭐~ 당시 대사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이래 대사가 얘기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송영기 의원도 어 당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대사가 무슨 총독인가라며 대사 위치에 걸맞지 않는좀 과한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저희가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중국 대사의 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일전에 얘기했을 때 이게 진행자가 물어본 줘. 일전에 헤리스 헤리 헤리스 주한 미 대사가 남북교류에 대해 제동을 걸는 듯한 발언에 어 의원님 조선 통독이냐고까지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어이 중국 대사의그그 그 어제 발언에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할때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헬스도 여기도 어그 상하이, 상하이밍도 대사의 발언 아닌가 전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을 돌리 돌리는 거죠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어, 말,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 이렇게 막그 핏대를 올리는 여당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청와대인데. 중국이 하면 그냥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현격이 지금 현실의 이 대한민국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 1월 31일날 그 마스크를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비싸게 주고도 주문을 했, 했단 말이죠. 1월 31일날 보통 이이 이 마스크가 지금 가격이 판매가가 11만 4천 원이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고가의 마스크를 사게 됩니다. 보통은 이 가게에 살지 않죠. 보통 그한뭐 다섯 배더이 형태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2월 10일 날 배송이 되겠다 했는데 변경 후에 2월 11일 날또 배송이 되 변경 배송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배송 준비 중이고 나와 있고 이건 뭐 해외에서도 와도 이거보단 빨리 올수 있는데 이렇게 어 마스크가 마스크랑 손 소독제를 구하기가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서 왜 그러냐고 한번 봤더니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방역 마스크, 뭐 호남 대학교, 민간 차원에서도 대학교 만개, 그 다음에 그 강원도 자매결연 중국 지린성에 마스크 30만개 이렇게 막 보내고 있죠. 그것도 그 kf. 94를 어,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주시도 중국 자매 우호 도시인 그, 예, 어, 의료용 의 마스크 5만 개 지원하고요. 전북도 자매 우 중국 장수성에 마스크 10만 개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비싼 값에 마스크를 사고 있는데 이렇게 그 민가, 아, 민간이나 뭐 공공기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중국에 많은 그 정부를 어,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히려 부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어, 그렇게 비싸게 사지 않을 마스크를 비싸게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이날 이 지금의 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위하는지를 아니면 북한을 위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참 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 거죠. 자국민들은 비싸게 마스크를 사고 또그 비싸게라도 어, 바로바로 이 구매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참 이걸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또한 그 우한 폐렴을 어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그 문재인 사대주의 너무 지나치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보면 어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한중 관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어한 거죠. 그래서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어, 넓어,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한중 관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내 대표가 어, 이 댓글을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마치 대중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뭐 그래서 네티사에서는 전염병도 같이 알아줘야 친구냐면서 라 반응이 나오고 네티인들은 이 미세먼지도 우리 책임이라며 저격게 마셔주고 있다 현 여건이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고수하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누가 중국을 혐오하자고 했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중국인들을 차단하고 검역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 북한도 어 중국이 어, 차단했는데 이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조호란 때 어, 병자호란 때 인조보다 더한 듯하다는 이 정부 여당의 우란폐렴에 대한 어그 대응에 대한 그 국민 여론들이 중국인 혐오로 왜곡하게 오히려 오르, 오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중국 또는 어, 우한 등의 지역 명칭을 쓰지 않 않고 그 질병에 그 있는 것을 어, 과도한 중국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우한 폐렴이 어, 이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우한 폐렴을 우한 폐렴으로 부르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 보면 CNN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한의 여기고 s Das told from o n coronavirus t 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블론버거스도 어 밑에 피어스 우한 바이러스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 FP라는 이제 폴리폴리시라고 해서 좀 생소하지만 이 국제 정치로 어 주로 다루는 유명한 언론사인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우한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우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에도 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r 어, 여기 보면 이건 이것 또한 그한 u 시보에서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 대문입니다. 우한 폐 i r u s 1 virus. 1 이것처럼 한구시보그나라의당 그당 기간지 이페지 대문에 홈페이지 대문에 떡하니 우한폐렴이라고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공식 명칭이 우한폐렴인데 애초에 우한이나 이름을 때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라는 거죠. 우한폐렴 대신에 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게 WHO 권장 사항이라는데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애초에 질병 이름이 아니고 바이러스 이름인 거죠.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그냥 독감에 걸렸다고 하지, 감기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서브타입 A 형에 걸렸다고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이러스 이름 그건 단순히 그냥 바이러스 이름인 거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바이러, 이름 또한 그 자체 그 자체가 그냥 새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라는 뜻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 국민들이 어 국민들에게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 나라 지역명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세계 언론들은 다뭐 차이나스 바이러스, 우한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나라 정부의 어 수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 이런 사건이 또 과거에 또 있었죠. 어, 옛날에 그강원도에그 파로에서 그 중국 그 압박에 이름을 바꾼다 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이 파로는 그 화천에 있는 그 파로 그 저수지 명칭인데 이것을 대봉으로 변경하려는 우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이게 어, 중국 그 래서 8.5 명칭의 변경을 정, 정부와 지,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그런 형 어, 요구를 했죠 중국에서 이 내용은 뭐냐면 그 6.25 때 한미연합군이 중국군 2만 4천여 명을 사살하고 호수에 수상시킨 하천 전투의 성전을 기념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붙인 이름을 어 이제 이 팔오라고 얘기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치의 어 그런 지역이니까 이름이니까 그것을 어 대붕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그 어 사람들은 그 기간에서는 또 그렇게 어 2019년 DMZ 대붕호 평화문화제를 이름으로 걸고 개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중국 현실을 잠깐 볼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망명의 스티브 베넌과 함께 중국의 실정을 폭로하고 있는 고원구인은 어제 우한 폐렴의 실태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한의 화장장은 49곳이 24시간 풀가동돼 매일 1200구의 시신이 소각된다. 벌써 17일째 주야로 화장장이 가동되고 있다. 우한만 따졌을때 이 수치다 중국에서는 현재 2억 5천만명이 경리된 상태다 이 가운데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될까 사실 중국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전염병이 폭발적이다 자기가 내부 정보를 확보한 바에 따르면 150만명이 확진자로 파악된다 현재 화장된 시신은 5만 이상이다 3만을 훨씬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는 636명에 불과합니다. 이틀 전 우한 시내에서는 한밤중에 빌딩 앞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우한 자여우란 초대형 현수막 앞에 밤새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랴오닝성과 장시성도 성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항조할 것 없이 중국의 대도시 대부분이 번화함을 잃었습니다. 수십개 도시가 연쇄적으로 폐쇄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사라진 도시를 인민전쟁을 선포한 인민해방군이 진주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일주일만에 TV화면에서 캄보디아 총리를 접견하는 시진핑의 모습은 다소 초췌했습니다. 머리가 반대그로 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염병의 퍼진이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통제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다리가 부러지고 말대꾸를 하면 이를 부러뜨려 버린다는 살벌한 표어가 이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끌려가기 전 길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흐느낍니다 이어 순순히 쇠로 된 상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쇠상자의 문이 닫힌 뒤 안에서는 여성이 대성통곡을 하는 끔찍한 소리가 대로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보균자로 보이기만 하면 공안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달려들어 무차별 구타하고 체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한 가정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샐 틈 없이 색출하라는 것이 당국의 방침입니다 비감염자들은 보균자를 적대시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그야말로 사람사냥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공안들이 몽둥이를 들고 체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 다짜고짜 격리구역으로 보내기 위해 달려듭니다 한두사람을 목표로 토끼몰이를 하며 추격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광저우같은 외지에 나간 우한사람들도 체포대상입니다. 광저우에서 잡힌 우한사람들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체포된 우한인들을 굴비처럼 줄줄이 줄로 묶어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공안이 등장합니다 한 미용실에 공안이 들이닥쳐 나무 몽둥이로 기물을 붓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마작을 한다고 테이블을 해머로 부수기도 합니다 앞으로 두번 다시 마작을 못하게 한다면서 본때를 보이는 겁니다 사방에서 소독을 한다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은행에서는 지폐 다발에 소독액을 뿌리고 거리에서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분사액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동네 구역별로 소독을 하는데 아파트 정문에는 소독초소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통과하도록 하고 체온을 잽니다. 주민들은 5 m 에 이르는 소독통로를 걸어 나와야 합니다. 소독알콜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화재도 나지만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는 바람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후베이 저장 원저우 같은 고위험지역에서 온일를 신고하라고 메가폰으로 외치기도 합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도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체포됩니다 마스크를 미처 사지 못해 착용을 못했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문곡직하고 체포됩니다 우한을 비롯한 감염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아가씨는 어디 사는 누구냐? 당신 얘기하는 거다. 큰 가방을 메고 어디 가냐? 마스크는 왜안 썼느냐? 이리 나돌아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친다. 남자친구와 밥 먹으러 가느냐? 마스크를 써라. 집에 귀가하라. 자전거 타고 있는 친구 마스크 써라. 나들이 하려면 마스크를 써라 나라에 혼란을 끼치지 마라 이런 지시는 중국 공안이 무인기로 하는 겁니다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단속합니다 단속당하는 주민들은 누가 자기에게 마이크로 지시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감시에는 그야말로 사각이 없습니다 파란 방어복을 입은 의료진은 감염이 우려되는지 멘탈이 붕괴돼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길거리 곳곳에서는 감염돼 얼마 살지 못한다면서 흉기난동을 벌이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포자기에서 또는 자위 차원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윈난성딸 따... 이렇게 현재 중국은 어 이렇게 그런 상황들고 우리가 그 옛날에 그천 천망이라고 중국의 이제 그 무인 카메라 그 시스템을 보고 또 보니까 이 드론으로 또 중국을 이렇게 그 아까 마스크 쓰라는 그런 마 스퀘어 방송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우런 폐렴으로 인해서 독재 그 신진핑의 독재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독재 정권은 그 대부분 우발적 사고로 인해서 그 일어나는데 과거에 2011년에 티니지, 티니지가 노점상 청년의 분신사슬에 의해서 무너졌듯 중국 신진핑 체제도 우한 폐렴의 내부 고발자 니원양의 죽음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한 폐렴과 중국 정부의 종교단체 행정조치 13호를 어, 발행하는데 그 우한 폐렴은 작년 12월 감염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데 우한 폐렴의 발생점은 외에도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의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조치 13호 명령을 발표 시점과 겹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그 중국 공항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라는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요. 어, 전문가들이라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한폐렴과 중국 정부의 종교단체 행, 행정조치 명령의 공통점은 어, 규만인데 이내위기 26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세약하게할것이요 너희가 파조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것임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어, 신진핑이 그 자신이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중국 정부가 엄청난 그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또 이렇게 우한 폐렴으로 인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또이 어, 이것이 또 어, 단순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어, 전염병이 어, 성경의 전염병을 보면 출혁기 9장과 3, 3절과 4절에 보면 어 이제 출혁을 할때 그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몰림,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여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오 내게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향을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해막문에서올때울때에 이스라엘 자손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온지라 7장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르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해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0천명이더라 라고 민숙이 25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성경의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항상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항상 심판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시고 전염병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눈을 고정하도록 하는 어, 손가락과 같고 전염병의 결과로 신앙이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어, 전염병으로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고정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대 역대하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어, 다윗을 그러면서 이 개수하면서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그 과거에 이제 흑사병의 그 예언에는 보면 지별룩에서 사람에 전이되는 질병으로 중세 유럽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 사망하는 흑사병이 있었는데 신명기 32장 24절에 그들이 줄임으로 세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이즈로 로마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불거로운 일을 향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으리라 라고 어,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편 91편 2절에 내가 여와를 호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어, 건지실 것이므로다 내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항패케하는 파멸에 두려워 안이야리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또 스페인 독감은 어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경로를 몰랐는데 그 조류 철새가 그 원인인 것을 알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에 그 다섯째가 그 대접 어,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도구였다 이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어, 그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럼 뭐온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 가고 이 땅에 하나님 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닌 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 대제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 사도 어 바울을 보고 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우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도머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 안나냐 충독은 안나냐는 충독에게 바울을 전염병 자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뭐 메르스나 우한폐렴처럼 생명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발 우한폐렴으로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해외에 각종 모임이나 집회 등 모든 것이 취소되어 경제적 손실도 엄청납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지만 바쁜 일상과 세상의 일에서 잠시 떠나 오직 말씀과 기도와 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종 어, 우한 바이러스의 벌벌 떠는 연약함을 인식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주님의 날개 아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기를 어, 부도화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